네 안녕하세요! 폴파규 여러분! 헌터파규! 들어보면 <목소리> 제가 뭐 콘텐츠가 뭐냐면 <목소리> 아예 여보세요? 예? 지금 바로 오라고 저.. 저.. 저.. 저... 가서 인트로 지을게요 렛츠 고. 아, 왜 이렇게 빨리 오려고 이렇게 날까? 여러분, 오늘 준학을 하러 청년 아버님을또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학이란게 뭐냐면요. 준학이 뭐예요, 어부님? 준학은 긴 줄에다가 <웃음> 네, 오늘 카메라맨입니다. <웃음> 준학이 긴 줄에다가 바늘을 수십 개를 달아 가지고 거기 미끼를 끼우고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갔을 때 물고 있는 생선들을 다 건져 올리는 게 준학이죠. 네 그래서 오늘 준학 바늘에 끼 미끼가 뭐냐면요. 거머리입니다. 근데 거머리를 왜 사용하냐? 이 장어가 거머리 굉장히 잘 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머리를 지... 직접 잡아 살 거고 그리고 지렁이도 직접 잡고 미꾸라지는 어분이 가지고 계시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래서 지렁이랑 거머리를 잡아서 낚시줄에 꿰맨 다음에 장어나 아니 기타 잡아들에 한번 잡아서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머리 잡으러 가시죠 어분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논에 거머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어분이 친구분이 여기 논밭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랑 청년어분 친구 박준수라고 합니다 어, 어, 멘트 준비하셨나요 혹시? <웃음> 연습 어, 조금 했습니다 <웃음> 어,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는데 뭐 있어요? 우렁이 어, 우렁이 좋아하세요? 아 우렁이 별로 안 좋아 에, 에, 버려주세요. 어, 네 버려주세요 네 버려주세요 아 이런 돌 밑에 있나요? 네. 오 저거 머리 아니에요? 네. 저거 저거 저거 오 맞아 맞아 맞아 야 바로 나오네 오 진짜 많네 자 여러분 진짜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이야 야, 진짜 거머리가 이렇게 있구나 저 자연에서 거머리를 처음 보거든요 자요거 꿈틀꿈틀꿈틀 저 입으로 살을 대면은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따가 어부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웃음> 자요거 잡은 거머리는 요통 안에 다 넣어놓을게요 이거 피 빨려 보셨나요? 어렸을 때 방... 어때요 아파요? 아 느낌이 안 나요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돌 밑이나 지능 밑에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고 합니다 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찾았어? 큰거 있어요? 우 이야! 어얘 검은색이 아니구나. 네. 와, 여러분 거머리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좋아할만 하겠네. 어, 뭐야? 어, 회음처야 원래? 장원에 이야, <웃음> 신기하네. 한몇 마리 잡아야 되나요, 분이? 다섯 마리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섯 마리. 자, 왜냐면 이것도 잡고 지렁이 또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머리를 많이 묻는지 지렁이를 많이 묻는지 둘다안 묻면 바로 내 시간 또차 타고 집으로 갈게요. 이런 메말라 있는 데는 없겠죠? 네, 없어요. 이거 아닌가? 어 아니야. 잘하셨어요. 어. 자 오케이 한 마리다 한 마리다. 오 어, 어, 뭐야 나와 있네. 잡았다 잡았다. 어안에안에안에 안돼. 안돼 안돼.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어 얘도 크다. 이야. 어한 마리가 없는데? 야, 얘네 도망도 가요?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아 타고 올라가요? 네. 근데 그한 마리 너무 조그맸어요. 그죠? 방생할만했죠? 아까는. 하하하하. 지금 산소 가 아니라 딱가 있어. 아 이런 색이 아니고 검해요 걔네는? 이거 뭐 써? 아 이거 뭐 써요? 아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찍다가 중간중간 은인이 나타나거든요. 검은 거머리를 잡으라거든요 그게 고기들이 입질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돌들추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네. 거머리 새끼 아니야? 플라나리아인가? 그런가? 뭔가 플라나리아 같기도 하고 거머리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저런 새끼들은 안 되죠 어, 뭐야 이거 불가사리인줄 알았네 이야 없는데? 거머리 없죠? 보통 은인이 나타나시긴 하는데 잘 모르는 은인도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도 한번 믿어 볼게요 네안 믿을게요 이야 이거 없는데? 여러분 잠깐만 저거 뭐야? 약간 록같이 생긴 거? 어, 네. 문대 롯무다, 롯무. 버릴게요. 야, 개구락지가 뭐하니? 자, 여러분, 저런 개구리 보시면 잡고 싶죠?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잡는 것도 안 되고요.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 황소개구리 뿐이에요. 북방산개구리 먹어도 되는데, 자연산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식으로만 먹어야 돼요. 먹으면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돈롯낫게죠 여러분, 평균 나이 34. 거머리 잡고 있습니다, 리발.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게 뭐지, 여러분? 저기뭐 있는데? 이거 뭐지? 그럼 뭐 잡았어요? 뭐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있네, 2천만원 리발. 어우, 돈낼뻔 했네. 어? 잡으셨어요? 검은거머리에요? 아 진짜 검은거머리네 아까 거랑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진짜 녹색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거머리 선수 <웃음> 아, 아까 논에서도 두 마리 다 혼자 발견하시고 자 여러분 거머리 선수님께서 유속이 센데 말고 유속이 없는 거 돌을 뒤지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걸 살짝 거머리가 붙을 수 있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언지 그리고 들어 없음이다 다리발 아 녹색깔이에요? 어 크다 또 있어요? 이야 얘 진짜 크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찾았습니다 근데 얘네 물 밖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네. <웃음> 아. 아, 죄송해요. 좀 찍다가 도와드렸어요. <웃음> 어? 쟤는 어때요? 검은색 같은데? 오두 마리. 어, 두 마리네. 두 마리. <웃음> 어머요어머요 와, 얘 진짜 크다. 오, 오, 오 벌써 이거 물었네. 오, 장난감은 많았는데? <웃음> 자, 그러면 이 정도 거머리는 잡고, 이제 지렁이 잡아야죠? 네. 지렁이 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박사님. <웃음> 아, 잘하시네. 유튜브 빨리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크기면은 낚시 바늘에 걸수 있거든요. 거머리랑 같이 네. 넣어둘게요. 아, 이런데 삽으로 파면. 아 안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는 지렁이 박사님 지인 땅이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다 허락 맞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친구 아빠 아빠 아, 땅인데 아 아버지 땅이요? 아, 지인 땅이 아니라 어? 이야 이거 첨지렁이네 음... 아니,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웃음> 어부님 한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많이 나오면 좋아요. 저 박사님 좀 손에 한 웅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지렐 박사님! 이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 아, 그런 거를 누르신구나. 어, 엄마가 숨께네. 어, 뭐야! 아, 어, 진짜요? <웃음> 엄마가 생겼네 <숨께네. 웃음> 아, 니 사시미가 나왔는데? <웃음> 오. 이야, 아, 여기 많구나. 지렁이 농사하고 있어? <웃음> <웃음> 지렐이 막 던지고 계십니다. 지이 박사님, 솔직히 조금 신나시죠? 많이 신나 거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땅강아지땅강아지 어, 장어미끼로 장어 하잖아요 자 여러분 땅강아지입니다야 이거 서울에선 진짜 보기 힘든데 아, 아 네, 굵은 네. 것들만 딱 보시네요 굵은 것들만 <웃음> 자이 정도 딱 잡고 그리고 준하게 또 하나 더걸 건데 미꾸라지까지 넣어서 이세개 중에 어떤 미끼가 가장 반응이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거머리를 걸기 전에 이 녀석들이 제 피를 빠는지 안 빠는지 한번 볼게요 거머리한테 피 빨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빨아봐 괜찮아 이때 빨리 추배를 패해 언제 내 피를 먹어보겠니 오 이거 빠나 이거 빠는 건가? 아니네 피를 안 빠는데? 어이한 마리가 빠는 건가 지금? 얘? 어? 얘붙어서빠다 봐요 오! 야더 세게 빠라야 뭐야 빠는 거야 안 빠는 거야? 아피 빠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거머리야 이거 피빨라 도망가 <웃음> <웃음> 땅깡아지 땅깡아지? 땅깡아지로 정갈 잡을 거야 야? 아니 뻥이야 아자 여러분 그리고 미꾸라지도 챙겨야 됩니다 미꾸라지 오자 여러분 이제 이 미끼를 걸러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3일 전쯤에 또준학 해놓으신 게 있어요? 네 지금 그것도 확인해보고 거기에 장어가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 성공 오이버트는또 <웃음> 어, 다른 보트네요 어 이게 더 무섭다 어머니 힘들 말씀하세요 어, 여기는 바꾸면 되게 떠내려가요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줄 보이시죠? 이게 준학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거 땡기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없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건물이 먼저 한번 가볼까요? 오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오 어, 좋은데요 것 좋은데요. 자 일단 하나 설치. 여기는 원래 뭐 달아놓으셨어요. 다 미꾸라지만. 지렁이가 잘못나요 미꾸라지가 잘못나요 지렁이가 근데 효과가 더 좋대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저번에 잡혔는데 그때 급해가지고 그냥 냅두고 갔어요. 아 이게 꼬여있구나. 아네 돈을 안돼자 <웃음> <안 웃음> 바로 패스.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준학입니다 저기까지 줄을 이어놓고 이것도 허가 받아야 할수 있는 거죠? 아 그쪽에 그렇죠. 연승업이 있어야 돼. 무조건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아부님은 허가가 안 돼있어요 <웃음> 불법 <웃음> 요 지렁이 한번 갑시다 야, 이거 꿰는 것도 쉽지 않다 어, 들어가? 들어갔나요? 네. 야, 어 자기시네요 오케이. 아따가 <웃음> 해병대 나오셨죠? 아, 네. 소녀해병 네. 아따가 <웃음> 자두 번째까지 꼈고 오,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있구나 진짜 쉽지 않은 거다 이거 뭐 할까요? 미끄라지? 아 미끄라지 좋죠 네. 아 미끄라지 끼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앞쪽에다가 하니까 아주 오래 살더라고요 죽은 거 같은데요? 죽은 거 같아 왜 이렇게 배웠는데? <웃음> 어? 아, 얘는 아예 그대로 있네 떼고 교체를 어, 할게 이거 잡은 거 아니죠? 미끄라죠? <웃음> 거머리 갈까요 거머리? 여기 있네 어디요? <웃음> 어 뭐야? 리치네끼 왜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지금 다섯 개째 채웠는데 몇개 있어요? 반을? 75개 여러분 해 지고 있습니다 라떼스 이거 조난인데 여기 진짜 저희밖에 없거든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몇 멧돼지밖에 안 나와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다 걸었거든요 끝났죠? 네 여기는 끝이에요 에? 여기는? 예. 네. 하나 더 졌는데요 해? <웃음> 이거 하나 더하면 이만큼 네. 하나 더요? 네, 깜깜해질 거예요. 네, 깜.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하늘 저쪽은 맑아 보이죠? 이거 카메라 때문에 맑아 보이고 진짜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빨은요이빨 <웃음> <웃음> 아 보인다 살짝 보인다 계속 웃어주세요 음... <웃음> 자 여러분 배는 그냥 여기 두고 내일 아침 7시에 일찍 와서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날이 밝으면 은 장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바늘이 터질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올게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다음날 7시입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어프로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오, 오, 오.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고 자 과연 첫 번째 미끼에 네어 거머리죠 거머리 꽝입니다 거머리 꽝 믿었는데 <웃음> 저 어부님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어 잡으신 적도 있으시죠? 어 있죠 자세 번째로 꽝자네 번째 꽝어 <웃음> 왜요? 뽕떨느낌인가 뭔가 무거워가지고 장어 아니에요? 오오오 장어 장어 장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오 진짜 잡았네 와 작아 금지체장이에요 네아 이거 여러분 잡힌 잡았는데 아 이게 금지체장입니다 아얘뭐 <목소리> 먹은 거예요 아예 삼켜서 배를 갈라봐야 돼요 풀어줄게요 갈아 어, 가마네줘아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컸으면 그래도 장어가 잡히니까 또 기대가 돼 아직 준학 많이 남았거든요 무거운데. 어 뭐야 아아 응. 아. 자 이거 잡은거 아니에요 미꾸라지 미끼예요자 <웃음> 이것도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잘 안먹나보네 아까 그거 여러분 거머리 맞았던것 같아요 장어가 삼킨거 꽝 줄줄이 꽝입니다 안돼 왜요 왜요 왜요 무거워요? 오오 많이 가라앉아 있네. 루랄두 <웃음> <웃음> 개가 딱 날라오네. 오 그렇게 미리 보기. 아니 아니, 아니 실망감이 너무 커요. <웃음> 근데 여기보다 저 밑에가 더많요자첫 번째 끝 장어 한 마리. 두 번째 스팟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버니 장어 두 마리도 잡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무조건 한 마리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끝났습니다. 철수 퇴근할게요 퇴근. 아 일단 미꾸라지 그대로 있고. 어아 먹었네. 제를 지렁이인데 먹었습니다. 이쪽에는 지렁이를 좀 많이 깨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이 있어요. 자, 여기는 아예 없고 어, 미꾸라지. 와어루랄아 어, 어, 아, 여러분.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끝발 있을 거예요 끝발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몇발 남았어요 오버님 다 갑니다 오, 오, 보인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예, 예. 거짓말, 거짓말. 오, 자. 오만 오, 어, 어, 오 크기 어때요? 어, 오, 어. 오, 이거 괜찮아요? 대박, 대박. 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 오, 좋 <목소리> 와, 아니, 어분이 이렇게 좋아하는거 처음 봐요. 아. 아야 여러분, 진짜 대박. 진짜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먹어도 되는 사이즈에요? 아, 먹어도 됩니다. 어, 이거 한 얼마 되려나? 딱 부위, 한 400g. 보자마자 그림이 나오시는구나. <목소리> 근데 상태도 괜찮은데? 문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게 딱 보시면, 배때기 보이면, 딱 이제, 한탄강 자연산임 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노래잖아요 아아 간혹가다 하얀색에 휘색 좀 나오는 거 있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노래요 아 이게 한탄과 자연산이 좀 노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자연산 장어가 노란 거예요? 자연산은 다 노래 요왜한탄가 <웃음> <웃음> 갖다 붙이셨어요? <웃음>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어부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침부터 아 나와야 됐네 나와야 됐네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어 이거 바늘을 뺄 수가 있네 이렇게 어, 어 뭐야? <웃음> 실로 관통하는 거 처음 봐요 맞아 보실까요? 야 이거 똥 올려 있는 거 아니야? 그만 보세요 <웃음> 뿌듯한 거 알겠는데 그만 보세요 이거 보고 뭐 하려고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그 어부님이 저번에 설치해뒀던 강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에만 쓸 보고 장어만 있으면 장어만 빼올게요 이게 지금 유도망인데 이거를 쭉 타고 물고기들이 가다가 저쪽 끝에 설치해놨던 통발에 다 들어가는 구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개 어? 참개요? 어? 아 어, 참개이네 <웃음> 오, 오 뭐,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가사리아빠가살이 맞네요 여기 가져갔어 그래도? 어뭐 아, 나쁘지 않죠 좋죠 오늘 좀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웃음> 기분이 좀 완전. 오저 메기 빠가살이에요빠가살이에요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 오 소리. 어? 오오오오 뼈가 이뼈랑 갈리는 소리 자 일단 여러분 참개는 5cm 이상 잡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방생할게요 가네가 걸어 내려가 잘가 이런 망이 몇개 있나요? 세개네 아, 뭔가 진짜 장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여섯 시내 고향에서 여기서 장어 나왔었어 그때 끝발 다 쓰셨네요 이번 시즌 장어 끝두 <웃음> 번째 통말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참개 있어요? 참개는 계속 들어가 있다 오! 아, 장어인 줄 알았네. 쏘가리가 있다. 오! 진짜요? 커요? 방생사진 아닌데. 오! 방생. 하하하하 <웃음> 어, 역시, 천사. 하기도 <웃음> 있다. 오, 메기 있어요? 네. 오, 오, 큰데? 음. 와, 대박이다. 방생하실 거예요? 지금 저거요. 금어기구나. 네. 무조건 방생해야겠네. 자, 여러분, 이거 쏘가리입니다. 와. 이제 호피무이 너무 멋있다. 쏘가리 금어기 언제예요? 10일까지. 아, 오늘 여러분 6일이에요, 6일. 아, 아니, 4일만 뭐, 있다 더 꺼낼걸. 넣었다가 지금. <웃음> 다시 넣었다, 4일 뒤에. 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 음. 메기도 구워 먹으면 되겠다. 메기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라스통발, 라스통발. 아, 아까 거둔 거 아니죠? 아아 어? 왜요? 오였어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가져가서 먹어볼 건데 뭐로 먹죠? 장어가 잡혔으니까 장어 구이랑. 야, 뭐. 몸보시도 음. 결혼했다고 또 챙겨주시네요. 힘쓰셔야죠 아니 준니가 생각 없는데? 이것도 <웃음> 한번. 이것도 구워서. 네. 빵아슬이 구워서 잘안 먹죠? 전한 번도 못 봤어요. 어,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회로 먹는 거 어때요? 이거요? 열리지기 싫은. 데 <웃음> 자, 바로 들고 갈게요. 자, 여러분 한번 부어볼게요. 오우. 오 넘친다. 넘친다. 자, 이제 구워 먹을 것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거의 몸보신 끝 아니에요? 주니어 생기겐 <웃음> 소주 뭔가요? 아, 여기다가 소주를 넣으면 애들이 힘이 없어 가지고 손질이 편해요. 소주 말고 간장을 넣으면요? 간장을 먹으면 까매질 것 같은데. 어어어어 어. 오, 하응 오, 맥이 오. 벌써 집번 어, 매기 집번술잘 드시죠? 솔직히 매기보다 못 먹어요. <웃음> 오 술냄새 어. 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 <웃음> 장어는 벌써 맛이 갔네 벌써 취했네? 일단 얘네 피를 먼저 빼줄게요 피를 빼줘야 비린게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힘이 없어 <웃음> 우와 오노닭걸리거 라사 오 라사 응. 싸물어요. 에, 네, 손실은 손질상생님 청년어분님 모셨습니다 제대로 갔네 어, 뭘로 닦으시는 거예요? 장갑이요 <웃음> <왔다. 웃음> 원래 내큰들어로 하지 <왔지> 않나요? 요 <웃음> 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여기를 뼈 있는 데까지만 딱잘라줘 네. 여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엄청 쉽게 하시네. 이렇게. 이야, 너무 깔끔하다. 꼬리 잘라 먹었네. <웃음> 꼬리 그냥 절단해서 꼬리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뼈치라도 먹어야 돼요. <웃음> 저 불에 한번 터트려 볼까요? 소리 나던데. 모아서. 오, 오 아,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 해야겠다. <웃음> 아, 뼈만. 뼈만입 네. 이야 오 재밌어 보인다 근데 처음에 저도 잘 못해가지고 여기 살이 더 많아요 빼 보다 여기 중간에 살짝 지금 살 <웃음> 이야, 손짓 끝이에요? 네 끝이요 역시 6시 내고양에서 찍을만 했어요 <웃음> 여러분 어부님이 6시 내고양 나오셨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오오개 이쁘다 자 여러분 다음 여러분 보세요 부르자 장갑으로 지금 대놈 뭐야? 쌌어. 바삭쌍쌍 자 여러분 이게 빵아살이 살입니다 살 되게 많은데요? 야 뼈로 가슴. 이것 이쁘게? <웃음> 와 오. 이게 마무리구나 자 다음 메기. 미안하다 전혀 안 미안해 <웃음> 보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손질이 끝났는데 너무 깔끔합니다 저분 음. 이거 이제 네. 숯불에 구워 먹을 건가요? 숯불에요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죠 어 은혜야 주니어 생기게... <웃음>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오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다 <웃음> 네. 이거 만약 팔면 한 식감 어느 정도 하죠? 6, 7만 원와 진짜요? 7만 원 하면 될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바로 숯불구이로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번개탄 아니에요? 구이용이에요 근데 아어이 따로 있구나 바야 어. 금방 붙죠 이거는 그렇죠 어? 근데 이 옆에 뼈는 뭐예요? 뼈는 이따가 식용유로좀 튀겨먹으면 아... 먹어야지. 장어뼈 튀겨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먼저 먹죠? 메기부터 오케이 오. 이야... 불이 꺼졌나봐요 불이 왜 이렇게 약하지? <웃음> 오늘 처음 하시죠아 사전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웃음> 오... 그래 이거지 오 언제 이거야? 뜨거워요? 예. 네, 뜨끈뜨끈한데. 솔직히 익을 청소는 아닌데. <웃음> 수술 추가로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이제 부쳐야겠네요 저희 매기 수육 먹는 거 맞죠? <웃음> 와, 야! 자, 여러분, 드디어 매기 다 익은 것 같습니다. 40분 걸렸거든요. 이야, 오, 꼬리 기가 막히다. 꼬리 드셔야죠. 꼬리 3개. 은혜야. <웃음> 자, 여러분, 다음, 빠가사리. 오,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꼬리. 은혜야. <웃음> 빠가사리는 껍질이 익으니까 색깔이 되게 특이하고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은 색깔은 아니죠, 솔직히. 아 이거 나방가루. <웃음> 나방가루는 처음 들어보는데. <웃음> 자, 이제 대망의 장어. 오이구야 이야. 이야, 미쳤다, 이거. 이건 뭔가요? 식용유에 튀겨 먹으려고. 아 자, 여러분, 이 장어 뼈가요, 튀겨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몸에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장어는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자 아, 오. 오우 조심해, 조심 조심하세요. 저좀 멀리 가있을게요. 조심하세요. <웃음> 진짜 개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자연이네. 야, 야, 야. 야, 너 개대박이야. 대박아, 메기뼈 빠가사리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다 버렸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뭐, 빠가사리, 메기 그리고 각종 뼈 튀김까지 다 완성이 되는데, 근데 러분이 사실 이것만 먹기가 좀 심심하잖아요, 느낌 혹시 뭐, 다른 뭐, 탕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저희가 이제 한탕한 청년 하고 매운탕 밀키트가 있어요. 밀키트요? 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희 이거. 아, 준비해놓으셨네. 해는게 있어요. <웃음> 그냥 이것만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매운탕으로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어디서 판매해요? 이거 그냥. 레이버로 <웃음> 오 이거 어부님이에요? 네 아, 너무 잘 나오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아니고요 무료 광고예요 이것도 잡으신 거죠? 제가 잡은거죠 완전 자연산 그냥 네. 진짜 잡으셔가지고 한탕가한탕가에서 감... 뽕을 뽑고 계시다한탕가 청년 어부님 자 요거 좀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웃음>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부님이 어부님까 직접 한번 만들어주세요 냄 미팅 파이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네. 아 육수를 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건 없는데 <웃음> 이거 한번 만들어주세요. <웃음> 어, 어, 어, 어, 어. 좋아, 형 타오는 얼굴 좋아. 어,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이거 저희 엄마 장. 네, <웃음> 금요. 수제비도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수제로 하신 건가요, 수제비? 네. 아로니아 가루랑 같이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어, 아, 아로니아 어디에 좋죠? 아, 뭐, 혈액. 어. 그거밖에 몰라요. <웃음> 고추. 로추, 라삭, 겨우. <웃음> 와나 이거 다른 사람이 한거 처음 봐요 아저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 현타 오고 있는 이 표정 <웃음> <웃음> 요거 끓는 동안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숯불구이랑 뼈가 완성됐습니다 와뭐 먼저 먹어볼까요? 메이기요 아니 메이기야 여러분 다 좋은데 아요 껍질이 약간 디스커스팅하거든요 장어 소스에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요 초베를 가시가 많네 뭐가 맞다고요? 가지요 <웃음> 아까 뼈다 바르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가시가 있나봐요 <웃음> 맛은 그렇게 마, 맛있진 않은 거죠, 아렇죠나 저는 신라면 소스 있죠? 이게 콕 찍어가... <웃음> 저기요? <웃음>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아, 아, 덩어리 먹은 거. 요그 잡고 계속 씹고 계셨구나 단물만 쪽쪽 빠. 고어 소스 찍어가서 한 먹어볼게요 초베! 음! 괜찮아요? <웃음> 음! 맛있어요? 그냥 라면 맛한번 <웃음> 찍어먹어보세요 오, 편하죠 네, 있어요 라면바. 네, 라면바. <웃음> 여기요 빠가살이죠. 빠가살이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소금에 조금 찍어서 초베르. 좀더 비리네. 괜찮은데요, 저는? 아, 소금 맛이 나. <웃음> 좀 맛있어요. 메기보다 훨씬 나요. 네. 칼이 훨씬 더 연하고 촉촘하긴 한데 약간 그 비리다고 말씀할 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가 있는 게 맞네. 제가 못하나 봐요. 아, 개 칭찬해놓고 지금 둘다 다시 바르고 있는 거요 <웃음> 자, 이번에 장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맛있어요 어, 맛있죠 맛있죠 외기보다는 네. 진짜 훨씬 나아요 장어집 가시면은 뼈튀김을 꼭 주시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잘 튀겨질지 모르겠어요 <웃음>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웃음> 자 바로 초베르 음, 씹히세요 네 음, 시원하게 씹히진 않아요 네좀 눅눅하게 <웃음> 이거 무슨 별일까요 뼈가 굉장히 억세 보이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응 바삭바삭. 훨씬 바삭하고 장어뼈보다 메기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빨가 살이 뼈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와빨가 살이 뼈가 제대로 와드어보세요오이게 진짜, 진짜 맛있죠? 응. 근데 너무 탁아니이거 아니지 <웃음> 소를 먹은 것 같아 소비 <웃음> 뼈는 장어뼈가 제일 억세고 그리고 메기 그리고 빨가 살이 그래서 빨가 살이가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어 가야죠 기대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꼬리야 은혜야 <웃음> 은혜야 고침에 갈게 근데 홀리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아 형님이신데 쓸데가 없어요 <웃음> 자 바로보면 초베르 와 저는 붕장어는 많이 먹거든요? 근데 민물장어는 살면서 먹은 게 손에 꼽아요 너무 맛있다 붕장어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드럽고 오. 맛있습니다 와살베 1kg은 요새 얼마죠? 17만원 와 정도. 1kg짜리 잡으면 그냥 17만원이네요 킬로급하면 좀더비싸죠 저만 이렇 파는 게 아니고 아아 <웃음> 아, 아, 아니 그죠 그죠 그럼뭐사기꾼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빨리 살해볼요 살을 신라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장어, 장어 소스 이런거 말고 진짜 라면 소스 한번 찍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까지가 진짜 없네요 장어불이 먹는 이유가 있는거 같요 제가 봤을 때 손질을 못하고 <웃음> 마지막으로 하나씩 딱 해가지고 짠하고 바로 한탕한 밀키트 홍보 갈까요? 아 어, 좋아 요 <웃음>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야짠초베르와어 이거 파드릴게요 어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웃음> <드세요>, 이렇게 <웃음> 근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맛을 보고 말씀드리는게 <웃음> 네. 그죠어 일단 냄새 기가 막혀요자 바로 보여 초 투베르 와 맛있죠? 아니요? <웃음>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심하게 칼칼한 거면 기침 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운탕 와 근데 이거는 기침도 안 나고 <웃음> 아, 장난 이고 진짜 기침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동작의 매운탕을 처음 먹어보는데요? 자요 살이 그냥 쑥하고 발라져요 바로 먹어요초배를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되게 연하고 부드러워요 와 진짜 맛있다 까가살이나 소갈리는 바다하고 이 못지않게 잘 발려줘 아 그냥 이렇게? 와아그저 주시는 줄 알았네 <웃음> 제가 잘발라서 사람 드릴아 예. 아뇨 아야죠 그래도 드릴게요 아요 리발레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밀크게티 있잖아요 사실 매운탕 같은 거 집에서 드시기 힘드실 때 편하게 이렇게 딱 주문하셔가지고 요새 버튼 한 번이면 주문 되니까 이거 진짜 돈 하나도 안 받았고요 신한은행 1,2,3,4 <웃음> <웃음>